이번 시간에는 음성경보기 입니다 어, 문자로 pc에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을 만듭니다 음성 mp3 음성을 직접 스피커에 넣어서 인체에 감지되면 인체감지 센스입니다 5m 이내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 스피커에서 원하는 음성을 집어넣는 음성이 나옵니다.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전원을 네. 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필요한 음성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치시고 보름은 위로 올리면 높아지고 또 낮아지게 되겠죠. 전원 오노프입니다. 그리고 AB 버튼은 시험에 SD 메모리에 PC에 저장된 마이크로 SD 메모리에 칩에 MP3 파일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은 저희 강관 카메라나 무선 CC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USB 마이크로 칩을 누르시고 A 버튼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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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쓰는데 약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쓰실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이와 같이 이 휴대폰, 휴대폰 충전 잭을 또 꽂으시면 됩니다. USB 이 충전 잭을 꽂으시면 됩니다. 쉽죠? 일반 그 휴대폰 잭에 꽂는 충전용 이아답입니다 예, 네, 이거를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웨이브 스피커에 또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이 센서에 인체 감지가 되면은 약 4,5m 음내에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어 이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젠더를 사은품으로 드리는데 usb 마이크로칩하고 이 젠더에 꽂으시고 pc에서 usb pc에서 mp3 파일에 원하는 mp3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떼가지고 이 스피커에 꽂아서 A 버튼을 누르고 전원 ON 하면 이 스피커 안으로 어, 이 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